저 부동산도 뭐또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참에 아주 시원하게 질러드리죠. 노년에 이런데 절대 반대. 큰일 납니다. 그 이후 총세 가지를 들겠습니다. 이건 잠시 뒤에 따져보고요. 오늘 둘러볼 곳은 총세 곳. 여기가 가장 예쁜 메인 마을이고요. 공통적으로 북쪽에 문수산이 커다랗게 놓여져 있는 정남 또는 남동향의 아늑한 전원 마을들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여기 고막 저수지 앞 물. 낚시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홀가닥 할수 있는 그런 동네죠또 한쪽에는 멋진 인싸 카페도 들어와 있네요 남은 하나는 가장 큰 마을 길 건너 조각공원과 김포대학교 사이에 위치해 있는데요 거긴 내려가서 차로 둘러보시죠 은퇴 후에 노년에 남은 여생 편하게 보낸다 그럼 이런 입지 저는 도시락 싸들고 반대합니다 이유는 세 가지 첫째는 교통 여긴 자차 없으면 움직이기 엄청 힘들어요 근데 어르신들 대체 언제까지 운전대 잡으실 수 있나요? 솔직히 요 7,80대면 시야가 좁아져서 골목길 같은 데는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최근에 사고를 당하셨고요 자 여기 좀 보세요 길이 뚝뚝 끊겼죠? 이런 데가 곳곳에 널렸습니다 여기 답사하면서 차만 최소 10번 이상 그냥 밖으로 돌렸다는 사실 아 시골길이니까 당연하죠 마을 내부가 이렇다면 김포에서 여기까지 들어오는 길은 조금 나을까요? 또 대중교통은 어떨까요? 그건 조금 이따 입지 분석할 때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니어분들께 이런 동네를 비추하는 두 번째 이유, 바로 인프라입니다. 한 바퀴 둘러봤는데요, 여기 어르신들이 걸어서 갈만한 슈퍼, 약국, 병의원 하나도 없습니다. 그 얘기는 어디 아프거나 하면 그냥 꼼짝마! 구급차 웬할수 있는 게 없다 그 뜻이죠. 아니 그럼 쿠팡이나 배달 시켜 먹으면 되지 않나? 또 가까운 마트나 병의원은 어느 구탱이에 붙어있느냐? 역시 좀 있다 입지 분석 때 하나하나 따져보자 노년에는 이런 곳 절대 반대! 세 번째 이유는 가격입니다. 네이버 부동산에서 가격 좀 훑어봤더니요. 매매 호가가 확실히 강화보단 비쌉니다. 근데 그럴만하죠. 일단 김포고요. 또 보시다시피 이 풍경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으니까요. 김포에서 이렇게 목가적인 데다 고급지기까지 한 모습 웬만해서 무척 찾기 힘들죠 하지만 저는요 이거 좀 과한 가격 아닐까 싶네요 분위기 쏙 빼고요 아까 말씀드린 교통이나 인프라 측면에서 보자면 말이죠 차라리요 이 돈이면 저쪽 강화 경치 좋은 곳에 세컨하우스 하나 얻고 남는 돈으로 차한대 뽑아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 잠깐만 은퇴자금이 빵빵하다면야 더할말 없습니다 또 내가 여기 좋다는데 누가 말려 하실 분들도 저안 말려요. 그러니까 시간 낭비 말고 이쯤에서 과감하게 영상 뒤로 가기 버튼 고고. 자, 근데요. 부동산도 뭣도 뭐 아닌 저놈이 대체 왜 저렇게 반대할까? 입지가 뭐가 어떻길래 저쌩 난리 부르스일까? 그냥 순수하게 궁금하시다구요. 그럼 따라오세요. 지금부터 걸어서 본격적인 답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김포 조각공원인데요. 보시다시피 김포시 청소년 수련원이 아주 어지게 들어가 있습니다. 무서운 사실 하나. 세상에나 마을 주변에 큰 도로. 딱이 48번 국도 하나밖에 없답니다. 근데 이게요. 김포 신도시에서 강화 메인 상권 쪽으로 이어지는 유일한 도로죠. 그래서 막힐 때는 정말 허벌나게 막힙니다. 주말이나 연휴 거의 뭐 양평 뺨칠 정도죠. 이쪽으로 들어오면 바로 앞에 저렇게 해병대 군부대가 보이고요. 이쪽에는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 이야 버스 은근히 많이 들어오네요 김포대학교 덕분에 버스 노선은 많아서 좋은데요 슬프게도 모두 다 여기서 휙휙 꺾어집니다 안쪽 마을 넘머그뒤조강리까지 가는 건 꼴랑 마을버스 한대 이쯤 되면 거의 뭐 산골 마을 수준이죠 이 동네 교통이 이렇습니다 항상 우리의 관심사죠 초중학교 이 근처엔 없고요 월곤 면사무소 쪽에 모여 있습니다 고막 이리마을회관에서 출발 월고초까지는 7분 2.5km 지금 김포대왕로 입구인데요 저 앞에 편의점하고 몇개 가게들 보이고요 또 요쪽에 또 요렇게 생활 인프라들이 있습니다 이외엔 말씀드렸다시피 마을 앞은 그냥 다 논밭입니다 아까 본 아래 3거리 면사무소 쪽으로 나와야 그나마 좀 있죠 이쪽에 약국, 한의원, 슈퍼, 미용실 웬만한 생활 인프라 다 모여 있구요 거리도 최장 10분 3km 이내 괜찮습니다만 아! 큰 마트나 병원은 어디냐고요 여기선 통진읍 쪽으로 가거나 다리 건너 강화 읍내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거리는 둘다어비슷합니다약 25분 10km 차라리 생활 인프라보다 대형 인프라 쪽이 두 군데 모두 이용할 수 있어 편리하네요 아 이거 좀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하루살이 같은 날벌레들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어후. 저수지 물가 앞에서 흔하게 보는 전원주택 단점들 당연하게 생각하셔야겠죠 벌레 외에도 습기, 물안개, 관광객 등의 문제들이 자주 거론되곤 합니다 막혔고요 막혔고요 또 막혔습니다 진짜 사방팔방 제대로 이어진 길이 거의 없더군요 아까 한 10군데 이상 밖으로 돌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동네에서 정신 똑바로 한 차리면 요 남의 집 마당에 차 대고 손님 대우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쿠팡 안되고 쓱 안되고 마켓컬리 안되고 배밋? 어? 되네요 요기요는 안되네요 교통, 교육, 의료, 상권, 배송 다섯 가지를 총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쯤에서 중요하니까 또 한번 언급 노후의 이런 마을 저는 강력히 반대합니다 이유는 세 가지 교통, 인프라, 가격 때문이죠 특히나 이렇게 누가 봐도 예쁘고 매력적인 마을이라면 더눈 크게 뜨고 냉철하게 바라봐야만 합니다 왜냐? 당신의 은퇴자금은 매우 매우 매우 소중하니까요 이상은 부동산도 멋도 아닌 사람만 할수 있는 얘기였습니다 재미있게 잘 보셨나요? 제가 생각하는 이 마을의 장점은 이렇습니다 또한 아쉬운 단점은 이렇습니다 또이 마을 이런 분들께 추천드리고요 또 아쉽게도 이런 분들께는 비추천드립니다 그럼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의 진정한 독립을 기원합니다 주거독립 만세